한 상태에서요. 자기 스튜디오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저기 보면 업로드 버튼이 있거든요. 여기를 눌러주시고 동영상 업로드를 눌러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파일을 클릭앤드래그로 가져다 놓느냐 아니면 클릭해서 찾느냐 뭐 이런 차이에요자 여기서 방금 만든 거 선택하시고 열기. 그럼 업로드를 쫙 합니다. 하는 동안에 여기 제목이라든지 이 안에 들어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적당히 정리를 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밑에 들어가는 이런 키워드들 같은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 여러분들이 적절하게 맞게 써주시면 되는데 항상 중요한 거는요 제목에 들어간 내용과 본문에 들어간 내용과 키워드에 들어간 내용들이 서로 맞아 떨어져야 돼요 같은 단어들을 써야지 엉뚱한 단어 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얘는 그냥 뭐 실제로 이게 만약에 유튜브에 올라갈 영상이다 그러면요 타이틀에 우리가 박은 것들이 있죠 뭐 X다리 보통 사람들이 O다리 X다리 라고 하니까 X다리죠 이거는 그냥 X라고 할게요 X다리 교정 뭐 약한 여기다 후킹까지 더 넣으면요 X다리 5분만에 집에서 효과적으로 고정하기 뭐 이런 식으로 넣어 주시면 어 좀더 사람들이 찾기가 쉽겠죠 아니면 좀 짧게 넣어도 돼요 그냥 X 다리 교정, 고정 이까지만 넣어도 됩니다 근데 이렇게 약간 후킹적인 요소를 넣어 주면 더 클릭하기 쉽다는 라 거고요 여기 들어간 내용들은 검색 때문에 넣는 거예요 검색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들이 잘 생각을 해 보시면 다리가 휘어진 사람들이 인터넷으로 무슨 운동을 통해서 내가 X 다리 된걸 조금 교정을 받고 싶다 그러면 가장 단순한, 다리, 단순한 단어는 이거예요 어, x 다리 교정 하는 방법 혹은 어, x 다리 쉽게 고치기 뭐 이런 단어들이 훨씬 더 많이 먹히겠죠 그럼 여기 이제 안에 내용들은 어떤 어떤 어떤 어, 뭐 이렇게 저처럼 링크를 다 써도 되고요 아니면 이 영상은 뭐 x 다리 도정에 효과가 있는 집에서 할수 있는 필라테스 동작을 쉽게 설명한 영상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정확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그럼 여기서는 들어갈 말들이 뭐가 들어갈까요? 자 X 다리 위에서 썼던 말들 있죠. 다리 그 다음에 어, 필라테스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어, X 다리 교정 아니면 X 다리 어, 고치기 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찾을 만한 다리를 여기 비슷비슷하게 다 이렇게 적어주시면 검색할 때잘 나오게 된다는 라 겁니다 자 그리고 뭐 크게 중요한 건 없어요 뭐 외국 사람들도 보게 하겠다 그러면 여기에 새로운 언어 추가 이렇게 눌러서 나는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영어를 하겠다 하면 영어를 이렇게 고르시고요 언어추고 한 다음에 이 단어를 여러분들이 잘 모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그냥 단어만 나오면 되니까 저는 이런 거할때 보통 이렇게 파파고를 많이 쓰거든요 대충 해도 될 때는 그럼 이거 그냥 갖다 붙여요 갖다 붙여서 자 복사해 가지고 파파고에 갖다 붙이고 왜안 들어가지 다시 그리 복사 복사 어 이게 복사가 안 되네요 신기한데요 됐었는데 요거 한번 긁어볼까요? Ctrl C, C, C, C. 그래서, Ctrl, 오, 희한하네요. 안 붙네. 자, 그냥 써볼까요? X, 다리, 교정하는 필라테스, 동작.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번역을 딱 해주면, 뭐, 이렇게 나오겠죠.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걸 긁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탁 붙여요. 탁, 이렇게. 이렇게 하시면 되고 또 다른 언어 넣고 다른 넣고 언어 놓고 하면 좀더 많이 볼수 있겠죠 사람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은 뭐천 명이 넘었으면 이걸로 뭐 수익 창출하겠다 말겠다 체크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저는 뭐 구독자가 천명 넘었으니까 광고를 달 수도 있는 케이스고 그 외에 고급 설정에 들어가면 이 녹화 날짜 있잖아요 이게 꼭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든 영상은 이제 보호를 받아야 돼요 다른 사람들이 여러분들 영상을 카피해서 떠올릴 수 있으니까 꼭 요걸 박아놓으시 이게 전입일자 하고 비슷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요런 것들도 있어요 어 요런 댓글을 어떻게 할 건지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댓글 순서를 어떻게 할 건지 이런 것도 좀 골라주시고 되고요그 다음에 라이센스를 어떻게 할 건지 내가 어 크리에이티브 커먼즈라고 돼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아까 전에 기본 정보 여기 넣는 한이 있죠. 여기다가 뭘더 넣을 수 있어요. 저작권에 대해서.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거다. 그러면 표준 유튜브 라이선스 그냥 적용하시면 되고요. 일단 그 외에는 특별한 건 없어요. 특별한 건 없고 여기까지만 세팅하고 게시를 눌러주시는데 요 게시를 눌러주실 때 조금 주의할 사항이 하나 있어요. 요거를딱 누르면 지금 바로 이렇게 게시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어. 그런데 이걸 하지 마시고요. 여기에 공개 미등록, 비공개 약이거든요꼭 예약을 걸어주세요. 지금 올렸던 이 영상은요. 우리가 퀄리티를 좋게 해서 올린 건 맞아요. 그런데 이걸 보는 사람들이 인터넷 접속 환경에 따라서 퀄리티가 안 좋게 보여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 서버 측에서 최대 5시간 동안 여러 버전으로 이 영상을 만들어 놔요. 그래서 뭐 3G에서 접속한 사람도 이걸 잘볼수 있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거든요. 그게 최소 5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예약을 먼저 걸어 주시고 그 예약을 했을 때도 현재로부터 5시간 지금 뭐밤 12시가 다 돼가고 있거든요 5시간 이후에 봐줘라 그러면 뭐저 같은 경우는 지금 14일이 되겠죠 14일날 5시간이 지나면 어 새벽 5시가 될 거잖아요 근데 이때 내 구독자들한테 알림이 띵동 가면 그 사람들이 짜증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5시간을 확보하고 이 사람들이 내 영상을 주로 언제 많이 봤더라 그리고 나는 언제 영상을 올린다고 예약 사람들한테 얘기를 해놨더라 이런 운영 규칙이 있을 거잖아요. 거기에 맞게 이런 것들을 지정해서 올려주시면 돼요. 항상 5시간 이상을 벌어놓으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해놓고 이제 공개, 게시를 딱 눌러버리면 그때의 짠 하고 이 영상이 알림이 뿅뿅 뜨면서 어, 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요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고 유튜브를 활용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렌더링 걸고 유튜브에 올리는 것까지 한번 마무리를 해봤습니다